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유성입니다. 고정설잘 아, 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아,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이제 균형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물론 뭐, 좌우비대칭, 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상하 비대칭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해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그 어떤 분을 돕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라인 그러니까 이제 좌우 비대칭적인 측면이 이제 왼쪽 라인 전체가 무거워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했어요, 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질문을 하면, 아,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제가 하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무, 제가 어떤,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자 균형감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균형감, 몸의 균형감을 점검하는데, <웃음> 자 오른쪽 다리가 무거우세요. 왼쪽 다리가 무거우세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보면, 대다수 의 분들 처음에는 이제 좀 당황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쪽 다리가 무거운지 모르겠다. 이런.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 오른쪽 배가 무거우세요. 왼쪽 배가 더 묵직하세요? 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면 잘잘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일단 어? 또 보세요. 자, 그럼 오른쪽 팔 오른쪽 아 왼쪽 팔 혹은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어느 쪽이 더 무거우세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오른쪽 머리가 무거우세요? 왼쪽 머리가 무거우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목이 무거우세요? 왼쪽 목이 무거우세요? 자, 이런 질문하면 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 을 받으면 대대다수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라는데 인지 자기 몸에 대해서 아내 몸이 어느 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처음에는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이 어느 쪽이 더 무겁다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를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무겁다 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판단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지능력이 자기. 자기 몸, 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몸뚱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알수 없는, 그니까 러 인지 능력이 그만큼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몇 차례, 뭐두 차례, 세 차례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가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초창기에 이제 이 치료법을 적용하시는 분들은 잘못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거의 뭐, 거의 못 느껴요. 저도 못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인지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아, 아 이상하게 오늘은 저, 오른쪽 성무근이 좀 묵직해. 어, 왼쪽 옆구리가 좀 묵직하고 뻐근해 뭐, 이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어, 이런 게 되니까 다리가 무거운데 두 다리가 다 무거운데 왼쪽 다리가 좀더 무거워 혹은 오른쪽 다리가 좀더 무겁다 종아리가 더 무겁고 뭐 무거운 부분은 곳곳에 나타날 수 있죠 뭐 엉덩이 쪽이 무겁게 느껴진다 어, 아랫배가 묵직하다 자 그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여 어, 말씀들이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최근에 한번 도와드린 분 중에 어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어 많이 안 좋고 이제 몸살기가 있으면서 감기 증상도 좀 있는 것 같다 래서 기침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 하여튼 이제 <웃음>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 어, 자, 어, 균형감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이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내가 자꾸 조금 다그치듯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의 그몸 상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무게감을 체크를 해봐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어, 궁금하면 생각하다니만, 다리가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이러니까, 왼쪽 다리가 더 무겁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왼쪽 다리가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배는 어느 쪽이냐 하니까 약간 왼쪽 배 쪽이 약간 더 묵직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아 제가 흔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흔들어 봐야 무게가 없는 책을 가만히 있으면 잘못 느껴요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어떻게 어 다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웃음> 어, 다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 봐야 어, 이렇게 흔들어 봐야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어, 팔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어깨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하니까 어, 왼쪽이 좀더 무겁다 머리도 이렇게 머리는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하니까 이제 제가 흔들어 보라고 하니다 흔들어 보니까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왼쪽이 조금 더 왼쪽 머리하고 왼쪽 목이 조금 더 무겁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전체가 다 묵직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아주 무겁다라기 보다는 다리만 무거운 것도 아니고, 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다리만 무거웠으면 몸살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감기증상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인 무게감은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왼쪽 다리도 무겁고, 왼쪽 창자, 왼쪽 배도 약간 묵직하고, 왼쪽 팔도, 가슴도 약간 묵직하고, 오른쪽에 비해서, 그리고 왼쪽 머리도 약간 묵직하다라는 거야 우리 온몸에 절반이 묵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른쪽은 약간 가볍고, 왼쪽은 좀 묵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원래 중풍이라고 해요. 중풍이라고 해요. 편척마비라고 합는다 편척,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비정상. 한쪽이 너무 가벼워진다거나, 한쪽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면, 마비현상이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중풍이라고 하고 편척마비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왼쪽 라인 전체의 피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이제 전체 왼쪽 라인이 무겁다라는 그런 우리 몸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못 만들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이제 한쪽이 한쪽 라인 전체가 너무 무거워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도 잘못 움직여요. 그죠? 폐가 잘못 움직이면 가스는 잘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자, 가스도 잘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폐도 잘못 움직이니까 가스도 안올르고 가스도 잘안 빠져나가고 기침이 목에 가래가 잡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 온몸에 피 혈액이 골고루 있는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야 순환이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봤을 때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비대칭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 좌우 비대칭적인 성, 에, 판단인데 설명이고 근데 우리가 또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피가 떨어져 있으면서 그 피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또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럼 폐가 잘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안 움직여요. 가스도 또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하 비대칭에 인해서 뭐 만성 피로나 뭐 기침 현상이나 또 동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비대칭을 살펴보고 상하 비대칭을 살펴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왠가 그게 개선이 됐을 때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기침이 멈추어지고 몸살기가 풀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컨디션이 올라간다. 컨디션이 상승한다. 이런게 생기는거예요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어 여기서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지능력,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일단은 알아야 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껴야 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다 처음 그걸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자기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보통 한 달, 두 달쯤 지나면 거의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일반인들한테 야, 너 어느 쪽이 무겁냐? 100% 모은 날, 100% 몰라요. 오른쪽 다리가 무겁냐, 왼쪽 다리가.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달, 두달 지나면 그걸 느끼기 시작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인지하려는 인지 어떤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편측마비가 있는 분들이, 중풍이 있는 분들이 오른쪽이 무겁다, 왼쪽이 가볍다. 그러니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극단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왔을 때는 한쪽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마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쪽으로 피를 공급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중풍은 살아나요. 중풍 분명히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세상적인 잘못된 좀 상식화된 지식들. 네. 중풍 걸린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된다. 걸어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좌우비대칭이 점점 심해져 버려요. 근데 걷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걷지 말하는 건데. 좋치 대처를 바르게 해주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잠깐잠깐 잠깐 걷는 거는 도움이 되는데, 걷는 걸로 인해서 치료하겠다, 이 말은 뭔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냥 그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도록 유도를 하면서 걷는 거는 괜찮은데, 뭐, 모래주머니를 걸어준다든가, 어떤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걷기만 하면, 그러면 걸을수록 좌우비대칭이 더 심해. 왜 오른쪽이 힘이 센 사람은 결국 오른쪽으로 더큰 힘을 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걷는 동안에는 혈액이 순환이 되는데 집에 딱 들어와 보면 몸이 더안 좋아져 있는 모습,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또 이상하니까 또 걷기 시작하고 또 갔다, 가,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또 이상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비대칭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왼쪽 측면, 왼쪽 라인이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오른쪽 라인이 전체가 무거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 라인이 전체가 무거워지면서 몸살기와 함께 급격한 컨디션 저하와 함께 감기 증상 기침 증상 가래 증상 목소리 이상까지도 목소리가 좀안 나온다 이런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폐가 안 움직이니까, 가스가 제대로 안 빠져나오니까, 몸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죠? 주저앉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이걸 개선을 해주면 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몸이, 혈액이 순환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리 밑에서부터 이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밑에 다리에서부터. <웃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 쪽이 무겁다. 자,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떼고, 이쪽 라인이, 이, 이쪽 다리가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가 더 무겁다. 자, 이럴 때는, 자, 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뭐 다리 조작을 한다고 오른쪽 다리 두 번, 왼쪽 다리 뭐 두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왼쪽 다리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죠, 그죠? 어, 이렇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졌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에 대해서 한상 말씀드렸는데, 다리하고 복부, 창자, 그러니까 오른쪽 창자, 왼쪽 창자, 소장 얘기한 거예요. 다리의 무게감은 왼쪽이 5.5, 오른쪽이 4.5,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왼쪽이 5.5, 왼쪽 다리와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창자가 4.5 정도의 무게가, 중량감. 이럴 때 우리가 가스가 제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잘 이동하면서 몸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아 왼쪽 다리가 무겁고 왼쪽 창자가 묵직하다 이렇게 느꼈다면 는 사실 5.5 대 4.5가 무너진 거예요.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7대3 정도로 너무 심하게 왼쪽이 무거워져 버렸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니까, 5.5대4.5가 돼야 가스 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가장, 어 적합한 상태다. 그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5대4.5가 아니고 6대4. 6대4 혹은 7대3이 됐다면, 라 이제 다리 무게감을 약간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제 6대4, 7대3이 됐다는 라 거는 왼쪽 다리와 왼쪽 복부에 피도 많고, 혈액도 많고, 가스도 왼쪽 창대에 더 많다는 뜻입니다. 가스도 왼쪽 창대에 더 많다는 뜻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 풀어줄 때, 이제 누워서 풀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울 때여러분들보세요다리를쭉 뻗으면 피가 안 빠져나와요. 다리를 접으면 다리에서 피가 복부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왜 다리를 앞쪽으로 밀라고 했나 하면 피가 좀덜 빠져나와서 왼쪽이 더 무겁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약간 앞으로 뻗으라고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5.5를 만들려고 또 왼쪽 엉덩이로 살짝 안고 6대 4정도로 그렇게 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거워진 거야 무거워졌으면 이제 가볍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볍게 하려면 이제 왼쪽 다리도 접어야 됩니다 왼쪽 다리를 접고 오히려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약간 해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왼쪽 다리는 접고 오른쪽 다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저희 심장에서 복부를 통해서, 아랫배 통해서 이제 대동맥이 이렇게 양쪽 다리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가던 피가 오른쪽 다리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로 피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여튼, 자 왼쪽 다리는 접고, 오른쪽 다리를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뭐 급할 때는 오른쪽 다리를 한 서너번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서너번 눌러주기 시작하면, 이제 왼쪽 라인에 왼쪽 다리와 복부에 있던 피가 넘어가면서 또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도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약간 1보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2보 전진 1보 후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니다 문제가 생기면 후퇴도할줄 알아야 된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 라인에 왼쪽 다리와 왼쪽 창자에 피와 가스가 너무 많이 와있다. 이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분산을 시켜주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약간은 약간은 분산을 시켜서 5.5 대 4.5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접고 오른쪽 다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고 또 너무 아니다 그러면 왼쪽 엉덩이로 앉아 있던 걸 약간 오른쪽 엉덩이로 약간 힘을 좀 분산을 시켜서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면 어, 왼쪽 다리가 서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해주면 5.5 대 4.5가 무너져 버리겠죠. 오예. 4대6,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방귀정상이나, 설사정상이나, 취하는 정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되니까, 적정선을 그렇게 하고 이제, 다리조작은, 이제, 누워 살 때는, 누워 할 때는, 누워서 할 때는 자 우리가 보통 오른쪽 다리를 접고, 왼쪽 다리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너무 접고 있으면 안 되고, 뭐 5분 정도 접고 있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흔, 왼쪽 다리를 흔들어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울 때는, 오히려 이제 왼쪽 다리를 접어버리고, 오른쪽 다리를 펴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흔들흔들 흔들, 흔들어주면,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적정량 이렇게, 어. 잠깐, 뭐, 한, 5분 5분 정도에 걸쳐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왼쪽 다리가 더 무거운 게 원래 좋기는 좋은 거예요. 5.5 대 4.5.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처음 이동 영상을 들으시면, 은 벌써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리는 그렇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도와드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흔들어 주니까 왼쪽 창자에 있는 가스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왼쪽 창자가 묵직한 개인의 느낌이 조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그렇게 풀고 한, 한 2, 3분 길게는 5분 정도 걸쳐서 풀고 다음에는 이제 팔 가슴 쪽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슴 쪽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니까 러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물병이 있습니까? 물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1.5L 물병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실 전화상으로 또와 분한테 전화로 1.5L 물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물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럼 그 물병을 오른손에 잡으세요. 왜? 왼쪽이 묵직하니까.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손에 잡으세요. 그니까. 러 심장에서 목오름 동맥으로 올라오는 피가 자, 오른쪽 왼쪽 갈라지는데 오른쪽에 묶은걸 잡으면 왼쪽으로 가는 피는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오른손에 잡고 한 7번 정도 흔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자 바람을 불지 말고 흔들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불지 말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번 흔들고 오른손이 그냥 잡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그냥 잡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묵직해야 됐다는 거는 금방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잡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잡고 계시고, 일곱 그러니까 번 흔들고 난 다음에 오른손에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냐면, 왼팔을 흔들면서 이제 바람을 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면, 바람을 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실은 아까 왼쪽 창자가 묵직했다고 했잖아요 자 왼쪽 창자가 묵직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게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닌데 왼쪽 폐가 약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는 그 상황이 왼쪽 폐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묵직하니까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피가 많으면서 왼쪽 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폐가 떨어지면서 위장을 살짝 누르니까 가스가 왼쪽 창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식도로 못 올라온 거예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기침이 나기도 하고, 가래가 생기기도 하고, 목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흔들어서, 피를 오른쪽으로 약간 넘겨주고, 왼팔을 흔들면서, 이제,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버리면, 폐도 들리면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피가. 머리 쪽으로나 이렇게. 지금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자, 왼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폐가 들리면서 피가 빠져나가는데, 오른손에 물병이 있으니까, 오른쪽 가슴 쪽으로도 넘어가고, 왼쪽 머리로도 올라갔다가, 오른쪽이 무거운 걸 찾고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머리에서 오른쪽 머리로 이렇게 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바람을, 뭐, 한, 팔을 한 1분 정도 계속 풀라고 했습니다. 1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병을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손을 내려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은 느낌이 어떠세요? 자, 아까 다리 조작을 했고 지금 팔 동작을 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러니까 아 몸이 조금 가벼워진다. 아 이게 느끼 느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한결 처음에 받았을 때는 목소리가 아주 안 좋으셨는데. 목소리가 한결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 목도 약간은 편해지는 것 같다. 느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 그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일단 넘겨주고. 이제, 아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머리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웃음> 이제,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앉아서 하지 않고, 누워서 했습니다. 누워서. 어때요 그 연속 동작을 한거 약간 이제 다리 동작, 뭐팔 동작 지금 따로 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누운 상태에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왼쪽 다리 접고, 오른쪽 다리 흔드세요. 자, 흔드세요. 자, 오른쪽 팔에 물병 잡고, 일곱 번 흔드시고, 자, 이거 그러니까 잡고 계세요. 그 다음에, 왼팔 흔들면서 바람 부세요. 자, 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이제 가슴, 팔 쪽은 약간은 균형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머리 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쪽은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얼굴을 약간 돌려서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뒤통수를 누르면 자 네, 보세요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뒤통수를 누르면 오른쪽 뒤통수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넣을 거네요. 어, 그러면, 오른쪽 뒤통수 쪽으로 피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왼쪽이 무겁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골고루 넣어주려고, 자, 오른,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뒤통수를 좀 눌러주세요. 하고 잠깐 눌렀어요. 진짜 한 10초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잡고 있던 물병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바람도 한번 부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한번더 눌러주세요. 또한번더 눌러주세요. 또 머리 흔들어주세요. 도리도리도리.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얼굴을 왼쪽으로 돌렸어. 기울였어. 얼굴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머리를 위로 뜨세요이랬습 그러면, 오른쪽,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서 머리를 들어 올리면, 오른쪽 목으로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올라오니까, 그 오른쪽이 더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아까는 왼쪽이 무거웠는데, 이제, 오른쪽 뒤쪽, 오른쪽 옆쪽, 오른쪽 앞쪽까지, 이마까지도 피를 공급을 해주니까, 이제 균형이 이제 100% 맞지는 않은데 아까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몸살 몸살 기와 감기 증상이 이제 피가 어 이제 균등하게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보내주니까 몸이 풀려 나가면서 이제 목소리도 괜찮아지고 기침도 서서히 멈추고 이제 몸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하던 그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자, 우리 온몸에는 피가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골고루 있는 게 좋은데, 근데 과연 내 몸에 피가 골고루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준점은 다 있어요. 왜? 다리가 항상 무거운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피가 어느 쪽에 많이 있겠습니까? 다리 쪽에 많이 있죠. 아랫배와 다리 쪽에 피가 많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이 아주 심각해지면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보통. 근데 조금 정상이 아주 약할 때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감기가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는 거야. 몸살이 왔는데, 왜 몸살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니 어떤, 이제 사실 뭐 어깨 이런데, 견갑골 이런데, 승모근 이런데 담이 심하게 왔다가 몸살이 걸릴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뭐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다가 또 몸살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올 때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한쪽이 무거워졌을 때, 피가 쏠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특별히 무거운데도 없는데 몸살이 걸렸다라는 건 이제 아까 이분의 사례처럼. 조금 예민하게 느껴봐야 돼. 팔을 흔들면서, 어, 저기 더 무겁지. 그걸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주면 몸이 이렇게 싹 풀려나가는, 저게 나타나요.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다리와 복부는, 다리와 창자는 왼쪽이 5.5, 오른쪽이 4.5가 가장 이상적인 무게감이고, 이제 팔, 머리, 목, 이런 쪽은 다 1대1을 맞춰야 돼요. 1대 무게감을. 무게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오른쪽이 무거우냐, 왼쪽이 무거우냐, 이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깨를 덜썩, 덜썩, 이래 봐도, 오른쪽이 더 무겁다, 왼쪽이 더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 어, 이상하게. 나는, 저는 지금 오른쪽이 약간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왜? 아까 오른쪽을 흔들었으니까. 그죠? 오른쪽에 물병 잡고 흔들었으니까 지금 오른쪽이 더 무거워졌을 거에요 조금 더 무거운가요?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어, 아까 머리를 오른쪽에 눌렀으니까 오른쪽 머리가 또 살짝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오른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또 반대로 왼쪽을 또 눌러주든가, 왼쪽을 물병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리와 복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가슴, 등 이것도 1대1로 맞춰야 되고 어깨 위쪽, 아래쪽 이것도 1대1을 맞춰야 되고 그죠? 머리도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목도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이 모든 부분을 1대1로 맞춰야 된다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감을 얘기하는 거고 무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의 사례처럼 왼쪽 라인이 전체가 이렇게 무거워졌다. 그리고 몸살이 왔다. 감기 기운이 왔다. 자, 이럴 때 오른쪽으로 넘겨주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라인이 전체가 무거워졌다. 이러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하여튼. 그뭐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리은 다리와 복부 창자의 무게가 오른쪽 왼쪽 5.5 대 4.5를 맞추시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비대칭을 고려해서 1대 1로 맞춰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바라 운동이나 이제 모래주머니 착용하고 하는 어떤 모든 운동들은 약간 비대칭적인 운동들이에요 왜? 벌써 우리가 비대칭적인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래주머니도 약간 비대칭 적으로 걸어서 팔동작도 약간 비대칭 적으로 한쪽 팔을 더 많이 흔들어 준다든가 또 머리도 한쪽 머리를 더 많이 1대2 정도로 더 많이 눌러 준다든가 이런 어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그거는왠가뭐 벌써 우리가 비대칭 적으로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게 역작용으로 또 비대칭 적으로또 힘을 가해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몸을 케어를 못하면서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또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항상 왼쪽이 더 무거웠는데 운동을 이제 비대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른쪽이 또더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지면 그러면 또 이렇게 왼쪽에 아까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가 잘 움직이고 가스가 잘 이동하면서 대사 기능이 살아나면서 컨디션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기가 사라지고 몸살이 풀어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죠? 음. 그 혹여나 이제 그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풀, 풀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 풀게 되면, 이 몸살기가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고, 어, 뭐 대처법을 모르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죠. 그죠? 뭐, 특별히 어디, 뭐, 사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병원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나,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데, 근데, 사실, 이제, 근육이완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같은 게 풀리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이제 몸살이 왔을 때는 어떤 분,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했더니만, 그분이 아주 다음이 어깨 쪽으로 다음이 심하게 왔었는데, 뭐, 담이 너무 무가 갖고 막, 물병들기도 못하고, 운동도 못할 지경인데, 아 근육이완제를 사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 운동하니까, 어 많이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데 제가 약천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프실까봐, 어, 근데 아픈데 해결 방법이 없으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근육이완제 같은 거, 어 그렇게, 자, 활용하시기도 하고, 어. 자, 그런 식으로 풀어 갑니다. 어, 풀어 가고. 자, 근데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왼쪽 라인 전체가 무거워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왼쪽 라인 전체가 무거워졌으니까, 온몸에 충격이 온 거야. 그래서 몸살이 온 거고. 근데, 이제 온몸, 이제 왼쪽 라인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오는 무게감이 있어요. 아. 머리도 멀쩡하고 다리도 괜찮은데 아, 왼쪽 팔만 너무 무겁다. 이거는 좀 해결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건드리지 말고 아까처럼 물병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물병을 어, 한 일곱 번 흔들어주고 바람 불지 말고 그러니까 바람을 불지 말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피를 오른쪽으로 그냥 넘겨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을 잡은 상태에서 왼팔을 막 흔들어 버리면 바람 불고 바람 불면서 흔들어 버리면 피가 쭉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머리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온몸에 통증이 많아요. 그 운동 선수들이 항상 몸에 이래 근육통이나 이런 걸 달고 살아요. 왜? 계속 움직이는데, 피가 계속 돌다가 또 어느 날그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면 몸이 지뿌둥 하다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는 피가 돌아가는데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몸이 좋지 않다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또 운동하러 또 나가잖아요 또 나가서 막 운동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뭐. 막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운동할 때는 돌아가는데 혈액이 순환이 되는데 멈추는 순간 또, 피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느, 한쪽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탁구를 오른손으로 확 쳤다. 그럼 피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이제 오른쪽 가슴 쪽으로 많이 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매일 하면, 근데 또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 그래 하다가, 뭐 탁구를 뭐한 1주나 2주나 안 치기 시작하면 몸이 좀이상해지거예요 그러니까 또 탁구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른쪽 비대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어 그렇죠? 오른쪽 폐가 자꾸 무거워지고 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웃음> 근데 뭐 그분이 이제 호흡을 정확하게 하고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기준은 다 달라요. 무조건 뭐 탁구 쳤다고 무조건 오른쪽 비대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단적으로 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피가 그렇게 이동할 수는 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썼으면 왼쪽 팔도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균형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뭐, 어, 오른쪽, 뒤쪽, 겨드랑이 쪽, 뒤쪽이 무거운 게 아니고 결린다. 결리는 건 뭐예요? 피가 부족한 거죠? 그죠? 피가 부족한.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 겨드랑이 쪽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자. 개드랑이 쪽에 피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팔꿈치를 만약에 오른쪽 뒤쪽이랑 팔꿈치를 이렇게 누르면 그쪽에 힘이 가겠죠 또 누워서 덩어리를 그쪽으로 막눌러준다든가 계단을 좀 잡아당겨서 새끼손가락이나 이렇게 걸고 계단을 잡아당겨 주면 근육이 이쪽 근육을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피가 공급이 되면 결리는 게 풀리기도 하겠죠 피가 덜 결리는 건 피가 부족한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방치를 하면 점점 더 심해져 버리니까 그죠. 어. 그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혹여나 어, 이분과 비슷한 증상이 가, 나타나신 분들은 자 그렇게 해결을 해 가시면 됩니다. 해결을 가시면 되고. 자, 요거 마치겠습니다. 어, 어, 지난, 지난 주간 또 이렇게 또 후원에 함께 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 제게 늘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세미나에도 종종 오세요. 어, 지, 지난주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한세 분들도 계셨는데, 그 세미나에 오고 가시면 제가 그냥 그 주에 한번 정도 전화도 드리고 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전화를 드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그 주간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전화를 드리는 정도의 어, 막 서비스라 막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제가 도의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어. 그또 오시면 또 전화드리고 어, 이렇게 하는데 아, 하여튼 오시고 나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그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비대칭적인 걸 분명하게 찾고 또 그게 맞춰서 모래주머니 중량을 걸어주고 잠잘 때나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좀알러드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어,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는 것보다 훨씬 도,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분들의 반응을 봐도 어, 좋아지는 모습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니까 하튼세미나도 활용을 하시고 또 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봤던 동영상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 물론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 또 해드리고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